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어, 전번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팀원들을 초대를 하는 방법, 그리고 그 팀원들한테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요번 시간에는 요 게시물 기능을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특히 요 게시물은 팀원들한테 이제 새 대화를 할수 있고, 이게 채팅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 여러가지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 공간입니다 그래서 팀즈의 제일 강점이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기능들이 많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기능 중에서 외부앱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채팅에 사용하는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사진을 보내는 거, 이모티콘을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전번 시간에서 살펴봤던 동영상 공유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첨부파일 보내는 것들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메시징 확장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확장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정말로 기본적인 앱들, 예, 여기서 추천하는 앱몇 개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더 많은 앱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앱들을, 어, 이렇게,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확인을 하시면은 많죠. 생각보다요. 아래쪽에 쭉 스크롤을 내리면은 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너무나 많아가지고 저도 모르는 앱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생산성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생산성 도구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에버노트가 있죠. 그래서 이 에버노트를 이제 추가를 할 것이고요. 여기 간데 보면 이제 최근 이슈되고 있는 이줌 화장회의 앱이죠. 갑자기 요즘 뭐 가치가 폭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다가 추가를 해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버노트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에버노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예, 사용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시고요 자, 추가하시면 은 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음, 그리고 어,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 이거는 이제 유튜브였었고요 그 다음에 에버노트를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것을 어, 클릭을 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한번 로그인을 여러분들이 에버노트를 가지고 있다면은 로그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그인이 완료되면은 제가 작성했던 것들 아니면은 어, 에버노트에다가 크롤링을 했던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GP를 할때 에버노트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하나 이제 어, 팀원들한테 어, 공유해주고 싶다고 라 한다면 은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썸네일 형식으로 붙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보낼 때는 이제 엔터를 어, 하시면 은 이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팀원들이 어 이게 뭔가 누군가가 공유를 했고 아니면은 뭐 팀장님이 공유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에버노트가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공유된 페이지로 링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에버노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 기능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것이 어, 동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 사용자들한테 팀원들한테 예버노트에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들을 이렇게 쉽게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유튜브도 여러분들이 앱을 설치하고 난 뒤에 이 유튜브 앱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전 시간에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공유했던 유튜브 강의 팀즈 사용법에 대해서 어,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은 이렇게 어, 찾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뷰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업로드가 됐는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링크를 하시면 은또 이것도 이렇게 공유가 됩니다. 편하죠. 그래서 이것도 엔터를 하시면 은 팀원들한테 공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젝트 단위로 여러 사람들한테 자료들을 공유하는 이런 히스토리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화상 강의하고 그 다음에 팀별로 그 다음에 뭐 학년별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